제가 이거 지금 재료 손질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면접에 있어서 지금 잠깐 나가봐야 되거든요 도착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도착하는 과 동시에 뭐 나가봐야 돼서 그래서 지금 재료 손질은 이따 와서 할 예정이에요 <웃음> 어제 공연 잘 봤어요 실제로 보는 거 보는 게 너무 멋있고 환려하더라고 어, 뭐 동만 씨 어제 오셨어요? 었 어디 앉았었는데? 혹시 내가 하나 줬던 건인가? 공연은 있잖아요 이 영상으로 못 담아요 진짜 영상으로 못 담아 근데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발품 팔아야 돼요 발품 팔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리고 나는 그 어디가 잘한다 어디가 잘한다 이런 거는 마케팅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 혹시 구축코는 증상이 있나요? 코를 딱 만져봐 만져보면 딱딱해요 나만 나오면 성형얘기를 많이 물어보네요 언니 부산역 앞에 차이나타운에 텍사스 거리 가보셨어요? 거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웨딩 사진이라도 찍을 생각 없어요? 없어요 저는 40대 초반까지는 결혼에 대한 오망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됐는데 나랑 16제, 16년째 살고 있는 저 남자랑 결혼식이라도 간촐하게 현대 바닷가 앞에서 좀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결혼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은 사실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내가. 거기에 대한 환상도 이 깨졌고 아, 사진도 뭐 하려고 내가 수금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만약 결혼식을 한다면 아기새가 수금을 많이 할 거예요. 아기새 죽기금으로한 2억 받을라나? 보통 그렇잖아 부적금을 하면은 다시 이렇게 수금하잖아요. 근데 나는 원래 그런데 잘 가는 사람도 아니고 뭐안 챙기다 보니까 내 손님보다는 아기새는 꼬박꼬박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새가 아마 사교적인 스타일이에요 아기새가. 어 예전에는 저는 사교적인 남자가 조다 편하더라고요. 아니 나한테는 무뚝뚝한데 뭐 많은 사람들한테 친절한 남자잖아요. 그런 남자가 굉장히 피곤했는데 야, 16년 살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친구랑 나랑 사랑의 감정 0.1%랑 애증의 감정 19.9%랑 의의리 어, 30%랑 전후의한 20%랑 가족 같은 느낌 한 20% 이렇게 추가된 거 같아 이 친구랑 그래서 사업 파트너로는 사교적인 남자 나쁘지 않아요 발이 넓기 때문에 그 바코드야 그런 건 생각해야 돼 병원에서는 네가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병원이 있잖아 그런 병원에는 그 병원에서 재수술을 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야 어, 네가한 병원이 어딘지 모르지만 가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좋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 병원은 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병원들이 그러잖아요 딱 가면 실장이랑 먼저 상담을 하잖아요 어, 저 실장님 저 이거 코가 구축인 것 같은데 제가 살짝 만져봐도 될까요? 아 구축이네요. 구축이 와서 코가 말려 올라갈 수 있는데 재수술 하시면 괜찮아지는데 재수술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러면? 어네 그러면은 뭘로? 그러면은 어, 안전하게 나이도 있으시고 재수술이니까 느경골 사용하셔가지고 재수술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럼 비용은 얼마예요? 일단 비주를 열어서.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제 수술 가격에서 어, 현금 빼고 혹시 이거 공개 가능한가요? 궁세하고 네, 원래 600인데 550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 수요일마치 주기를 얼마 만에 하냐고 정말 무, 난감한 질문을 하셨는데, 어, 괜찮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어요. 저는 한달 보름 45일에 한 번, 얼마 전에,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막내 친구가 나한테 카톡이 와서. 언니, 저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짬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쉬는 날이었는데, 전화를 해봤어. 해봤는데, 그래서 마음이 왜 힘든 건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너가 한 짓이 있는데, 그 관심을 안 준다고, 지금 이렇게 어리광을 부르면안 되지 않을까. 너가 한짓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선 거면은, 너가 잘하면 은 언젠간 이네 사람들이 다시 네 편이 되지 않을까? 근데 너가 이렇게 실망을 줘서 이 사람들이 너한테 관심이 끊어졌는데 굳이 이 오너인 나한테 전화해서 언니 요즘 관심을 안 줘, 언니도 관심을 안 주셔서 더어요 라고 말하면 은 아니지 않냐고 예, 나한테 네가 그 이런 카톡을 보내고 통화를 하면 답은 하나다 그만두는 거 아니면 있는 거둘 중에 하나를 말을 해야지 그 어쨌든 너무 유감이고 힘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내가 끊었어요 통화를 아, 어 그래요